하이, 쿠, 반갑습니다, 여러분. 구랑사가 시간입니다. 자, 요번 업데이트에서 우리 핵심적으로 봐야 될거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동력적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새로 나온 그랑웨폰. 아, 나의 웃음, 나의 손이 벌써 끝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게임을 덕력으로 사랑하는 그런 유저에 들어갑니다. 성능 중 아니야. 공식 영상부터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교복입니다. 멈춰. 새 학기 코치입니다. 여 말씀입니다. 에이? 자, 바로 한번 뽑아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못 참죠? 자, 확률 정보 한번 봅시다. 일단, 나라스, 나마리에 누나부터 해서, 세리아드, 큐이, 카르트, 오르타, 카이토, 이렇게군요 정말 그 학창시절에 푸릇푸릇 하던 그 첫사랑, 어, 나의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의 코스튬니다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끄덕, 무적, 오! 야, 봐. 자, 우리 첫사랑 바로 한번 나와주고요. 야, 야 이거 어떻게 하 우리 때 진짜 옛날에 형그 중이 고1 막 이때 있잖아 이따만큼두꺼운 뿔테가 유행했었거든 근데 그 뿔테도 파란색 빨간색 되는 원색적인 거요 느낌 딱요 느낌이야 와 요거는 세월을 뛰어넘어 그 가슴에 불을 지피는 힘이 있군요 요 계속 들어갑니다 꿀은 힘이 있어요. 아이고 뭐고요. 야, 안돼. 이것도 우리 그때 생각하네. 날에 그 눈병 한창 유행할 때 눈병 걸리면 조퇴할 수 있었거든, 자기서 그래서 막눈막 막 비비고 막이랬면서 안돼 막, 막 하. <웃음> 어. 자끄닥자 그래요. 야 학교에 막 누가 이렇게 큰 칼을 차고라고 오 그래서 나서야 넘어가 엄마. 야아 이제 야 고마워. 자 제발 그렇죠. 어, 오케이 색상 하나 더 추가. 그래도 오아요런 안경이 이제 좀 약간 무난하면서도 그죠? 이, 이게 약간 오늘 메인 메인인데 색깔 야 검은색 자켓에 흰색 스웨터. 거기에 체크 무늬 치마에 검은 구두 흰색 밴드 스타킹 하나하나 읽으니까 너무 좀 그런가? 어, 우 큐이 반가워요 아. 그렇죠 우리 큐이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 종족이 아니고 그 비율이 그죠? 굉장히 개성있다 이자샤크닥와 오늘 라스가 형이랑 지금 좀 친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나본데? 어? 좀 친해졌다고 임마 자꾸 그렇죠 와 이거 아 비율 좀봐 진짜 미쳤다. 이 누나도 안, 돼안 됐네. 조퇴하고 조금 약간 놀러가기 좋아하는 누나같이 생기긴 했다. 꼭 보면 이렇게 키도 큰 누나들이 또 자기 또 힐까지 이렇게 또 높여서 더 자기 장점을 극대화하려고 그지. 와, 다리 길이가 막, 막, 어이구야. 자, 근데 색상이 조금, 아, 야, 야! 아, 너도 하나, 그래, 하나 나와라. 야, 이 골반 때리네, 이거. 아, 알아들으려나 모르겠다. 골반 때리다 알아들어요? 아, 야, 이거 씨, 우리 때 하던 거잖아. 이거 라떼 패션인데. 이거, 바지 이렇게 내려가지고, 진짜 골반 중간에 바지 걸치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하여튼, 우리 골반 때렸다고 표현했는데, 너무 옛날 말인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마쯤 다리 긴 애들은 해도 돼. 근데, 골반 잘못 때리면 다리 겁나 짧아 보인다. 자, 계속 계속 갑니다. 약! 야, 진짜. 어. 그래요. 세리아드 괜찮아요. 세리아드 색깔별로. 오, 야, 여기 약간 재질이 그, 그런 느낌 알아요? 약간 세무, 세무라 하나? 하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질감마저 느껴지는 따스한 톤. 그리고 왜그 안경 색깔도 되게 무난해요. 무난해서 참잘 어울릴 것 같고 여기저기에. 어? 아까 분명히 벤트 스타 기인데 이번에는 양말이네. 어, 요거는 상당히 디테일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거 민감한 부분이야. 첫 어르타 야 비율 좋다 그래 니 교복 모델이로 되겠다 교복 모델 <웃음> 안경이 너무 잘 생겼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먹치라고 싶었나봐 디자이너님이 그죠 그래도 잘생겼나안 보자 하는데 그래도 잘 생기긴 했네 오야 숨길 수가 없어 나머리 아, 누나 그렇죠 마스크 야 이거 디테일이 되게 독특한데요 와 주로 여러분 이제 마기꾼인 줄 알거든 요즘 마기꾼인 줄 알고 마스크 탁 깠는데 좋네요 마스크 끼고 있는 거 있는 거대로또 되게 이쁘시네. 샥! 그렇죠! 야! 됐다! 졸업! 오늘 졸업! 야, 양말도 다르네. 양말 조금 더. 아우, 와. 교복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약간 이런 색상이 내가 좋아하나봐. 진짜. 그리고 이교복의그 어떤 보슬보슬한 보살 그런 어떤 질감까지 잘 느껴지고, 요거에 안돼 말고, 안돼 말고, 딴걸 바꿔봅시다. 자뭐 라스 뭐 신상 나왔으니까 이런 정도 입어주시고 자, 라스 됐고 자 세리아드 중요하죠. 아 잠깐만 뭐이 색상 뽑았었고 와 달라. 그 색상만 다른 게 아니라 넥타이냐 어 스웨터로 이게 쪽끼처럼 했느냐 디테일 어 스타킹 디테일도 되게 다르고요. 저는 밴드 스타킹. 하지 마, 이케. 안경 괜찮은 것 같아. 안경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거 괜찮은 것 같아. 어, 교복 좋다. 어, 교복 좋다. 교복 좋다. 자 우리 큐이 이제 드디어 초등학교 입학했습니다. 입학해가지고 유초등학생 기본 안 입는데 어쨌든 1학년아 오히려 유치원 원복 같다. 그래 유치원생이 오히려 원복 이런 거 입어요. 초등학교 일학년 요즘 안 입지. 우리 아들 이제 유치원 때만 해도 이런 거 약간 정장 같은 거 입고 다니더니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추린이 입고 다니던데 이 자석. 어. 자, 카르트는 카르트는 또 괴롭혀야 제맛이지. 뭐 개봉은 뭐 이런 거 있고요. 안경 학교에 이러고 다니는 거야. 어. 그래 이게 멋지긴 한데 그래도 너는 이게 제맛이다. 자 그다음 골반 때린 거, 골반 때린 거 대충 좀 입으시고 아 어, 괜찮네. 어 지나갈게요. 자 우리 우리누라. 누나 사실 우리 누나 발렌타인 복장이네.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취저긴 한데. 아이씨 그래도 신상 나왔으니까 신. 어 괜찮은데? 야 이거 교복의 메이드 머리띠라니 이 조합 어때요 여러분? 오야 마기꾼도 진짜 겁나 예쁘긴 하네. 야메이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르타도 뭐 신상 나왔으니까 이런 정도 아 이거 제제 어, 제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 디자이너님께서 너무 잘생긴 남자는 이렇게 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누나 교복어 누나 잠깐만 야 이거 유튜브 너딱 깜짝이야 진짜 어 누나 잠깐만 안 돼요 와 오늘 영상 하이라이트 감인데 이거? 자, 그 다음, 진정한 공략가의 모습으로. <웃음> 아, 진지하게. 진지하게 가보자. 이번에위 윈, 어, 새로 나온 그랑 웨폰입니다. 7이야. 스톰 퍼니시 일반 스킬은 스톰 퍼니쉬 해가지고 단일 적군 240% 물리피해 데미지 주고 적극의 100% 확률로 벌점 상태 부여. 15초 동안 벌점 상태 부여. 스킬 쿨타임이 13초인데 15초 동안 벌점이면 이게 이제 말뚝 딜러 붙어서 싸운다면 계속해서 벌점 부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벌점 상태의 적에게 데미지 30% 증가다. 이 벌점이란 스톰퍼니시및락 퍼니시먼트 요 스킬들 데미지가 더 세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데미지 30% 증가가 우리 아군 모두가 그렇게 들어갔다면 이거는 진짜 초 미친 사기 그랑이폰이 되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스톰퍼니시및락 퍼니시먼트 스킬에 대한 데미지 증가 적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해방 스킬 보면은 른지적 때리고요. 그다음에 벌점을 또 부여하겠죠. 자, 패시브가 중요하겠죠. 패시브가 방어력 20% 증가인데 극초를 보면은 1극 만 해도 방어력 25% 증가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게. 자 우리 사비나 사비나가 5 극초월을 해야 방어력 25% 증가했거든. 근데 일반는1 극초월만 해도 방어력 25% 증가다. 그렇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미 막 4비나 5극초월 되어 있고 막 이런 분들 말고 조금 이제 지금 입문하시는 분들 딱 이제 뽑기엔 한두장 떴어 그래서 1극초월 됐어 이런 분들도 이 정도 방어력 증가를 바로 챙길 수가 있다 그것도 심지어 극초월을 못했으면 암밖에못 따도 방어력 20% 증가다라는 아주 좋은 패시브를 가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5극초월 서로 같다고 해도 치리아가 사비한테 그렇게 딸리지가 않는 그런 어떤 말뚝띠으로 벌점 조각. 주 때리면 그런대로 해 나갈 수가 있겠다. 여기 보면 사극 초하면 벌점 지속 시간이 20초다. 그럼 이거는 약간 무빙 치고 해도 충분히 벌점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라운드폰 준에서 틴이라는 그라운드폰이 나왔죠. 일반 스킬 돌 매니징 달린 적에게 200% 마법 데미지 그리고 적에게 100% 확률로 12초 동안 고통 상태를 부여하는데 고통 상태인 적에게 데미지가 30% 증가한다. 자, 그 고통이란 1초마다 스킬 데미지 10% 데미지가 또 뚝뚝뚝뚝 들어가고요. 12초 동안 총 120% 데미지가 들어가는 데다가 그 고통 상태인 적에게는 데미지 30%가 증가한다. 자, 그다음 해방 스킬입니다. 다크 돌 매니지. 다른 적에게 410% 마법 데미지 그리고 적에게 100% 확률로 12초 동안 고통도 부여하게 되겠고요. 고통 상태인 적에게 데미지 증가가 있겠습니다. 패시브 스킬이 크리티컬 데미지 17.5% 증가합니다. 치뎀증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패시브다, 그렇죠? 자, 더글러스와 좀 비교해 볼만한 부분입니다. 더글러스 극초월 안 했을 때는 크리티컬 데미지 15% 증가거든요. 네 티니는 바로 1 7 5고요 2극 초월만 해도 크리티컬 데미지 20% 증가로 강화가 됩니다. 더글라스는 5극 초월을 해야 크리티컬 데미지 20% 강화입니다. 어떤 느낌이 저는 좀 드냐면요. 약간 지금 이제 성장해오시는 분들한테 좀 제시되는 그런 웹폰들인 걸로 보입니다. 기존에 막 더글라스 막 이렇게 5극 초월 막 돼있고 이러면 상황에 따라 쓰일 수 있는 그냥 픽 정도로 보이거든요. 필수가 되는 느낌은 아닌데 어, 성장 요우시는 분들에게는 티니는 비교적 저극초월로 더 좋은 효과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의 폰으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 새로 나온 아티팩트 실수 만발 입부 권유. 어, 상승 데미지 20% 증가인데 5극초월했을 때 상승 데미지 30% 증가로 강화되게 됩니다. 눈의 아이가 5극초월했을 때 상승 데미지 30%로 동일하거든요. 다만 눈의 아이는 처음에 15%였다면 실수 만발이는 처음부터 20%다. 이렇게 저초월에서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신규 아티팩트 즐거운 꽃놀이입니다 평타 데미지 16% 증가로 강화 쥔이 참 이쁜데요 이런 것도 컬러로 한번 봐줘야지 어 이쁩니다 어, 상당히 좀 설레이는 아티팩트가 나왔다 자 다음 또 나온 아티팩트 어설픈 선서입니다 SR이고요 상승 데미지 증가인데 5초월 했을 때 2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요거는 SR 8개의 송곳니와 같은 수치입니다 다만 이제 8개의 송곳니보다 더 귀엽고 이쁘다 아, 또 하나 의미가 있구나. 8개 성곤이를 극초월을 못해줬을 때는 상승 대비 11%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는 극초월을 못해줬을 때도 12.5라 초반에 극초월을 많이 못한 유저들을 조금 배려하는 아티팩트와 그런엠폰들이좀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기존 그랑에 폰이나 아티팩트 막 뚫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부족하지는 않았다 그런 정도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즐거운 그랑사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굿바이